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억 8,300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2021년 거래는 한 건으로 10월 달 1억 2천입니다. 서남아파트 마상가지 두두공은 인접하게 있는데 1억 8천이던 아파트가 현재 거래는 거의 없으면서 500이었던 아파트가 1억 8천으로 떨어졌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6월달에 3억 2억 8천 5 0이었던 아파트가 11월달에 3억 9천 8 0 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거래는 한건 있었고요 마찬가지 1억 4천 6백 이었던 아파트가 2021년 9월 달에 1억 8천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렴한 아파트들 가격대는 가격이 확 내려가는 아파트들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도 있다.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균적으로 금액이 저렴한 아파트들 아파트들은 금액대가 올랐다 내리다를 쉽게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거래는 대부분 한 건이라는 것이 보집니다 만큼 아파트 거래량은 없으면서 재수로 한 건씩 두 건씩 금액을 잘 받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고가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안, 되, 안 되지만 재개발. 여파로 인해서 저렴한 아파트들은 올랐다 내리다를 반복합니다 2억 4천 6백이었던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진 사례고요뭐 하나하나 다 올라 확인을 해볼 필요는 없지만 거의 건수는 한건입니다 1억 7천 9백이었던 아파트가 근자에한건 1억 7천 9백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산동 서구 대부분 남구에 저렴한 아파트들 가격대는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5억 6억대의 아파트들은 거의 거래들이 뭐죠 한건 있었는데 1억 9천이었던 아파트가 4억 8천 이런 누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건 거래가 되, 7건 거래가 되었네요 정말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다 찍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분,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하나 거래가 됐다고 해서 호가에 불과할 뿐이지 이게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할 수가 없습니다 8200이었던 오피스텔이 1억으로 올랐는 사례들도 있고 금액이 5억 7천 이었는데 두건이 5억 3천으로 평균적으로 다 저도 다 찍어보고 확인을 해보지만 가격대가 들쑥날쑥합니다. 재수가 좋으면 사실 저렴하게 사는거고 재수가 나쁘면 비싸게 사는 아주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보에 기를 기울이고 저렴한 아파트를 내가 구입하느냐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실 돈을 벌고 못 본다 얘기를 할수 있을 만큼 아파트가 1억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물론 급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보통 한 건씩은 거래가 안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사실 저희도 수시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지만 가격 변동 차이가 사실 많이 내려가는 쪽으로 그러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가 좋은 곳에서는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금액대가 대부분 올랐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어, 금액이 좀 많이 내리고 있다. 그렇게 확인할 것 같습니다. 뭐 9억대 아파트들이 또 절비하고 1 5억대 아파트들도 절비한데 꾸준히 올랐다가 대부분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금매물도 나오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6억대 아파트가 5억대 아파트 5억천만원으로 8,9천 왔다갔다 하는 거는 장난이네요. 물론 수송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편차는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가 그만큼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거래가 되고 되고는 사실 금액이 내렸다, 내렸다를 확인하기 이전에 뭐 내가 정말 돈이 급하지 않으면 주가주 계시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매물들이 금매물 금액이 1억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산동, 범어동 평균적으로 거래가 거의 없고, 호발에서도큰 뭐, 금액대가, 이게 뭐죠? 6,200인데 8,000. 이런 거는 뭐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니까 관계가 없고. 9억대나 뭐 10억대, 12억대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0건, 0건. 한건 어쩌다가 있고. 1 2억대 마찬가지. 12억 주고 아파트를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보통 아파트를 살려면은 정말 이유가 있어서 뭐 5, 6억대 정도, 4, 5억대 정도면 몰라도 이 돈이면은 저는 뭐 상가 건물, 예를 들어서 땅을 깔고 있는 상가 건물을 삽니다. 물론 투자의 방법은 서로서로 다 틀리고 우리가 여야가 갈리듯이 생각이 차이가 다 틀리지만은 아무래도 투자라 하는 것은 향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목도 뭐 자기 스타일마다 조금씩은 다 틀리겠죠. 자기가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번 사람은 계속 아파트를 살 것이고 아파트 상가를 사서 돈을 번 사람들은 계속 아파트 상가를 살 것이고 어, 상가주택이나 주택 땅을 사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분들은 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제 말이 다 맞다고는 항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제가 수십 년 보고 왔을 때는 같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여도 상가주택, 땅을 깔고 있는 주택, 그리고 뭐 가끔 농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출을 해서 절대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량 신공항 이라든지 가득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은 대출해서 바로바로 단타로 또 팔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세금 때문에 그런 상황도 좀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내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 갑자기 돈이 필요했을 때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 금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그돈 가지고 저는 상가주택이나 상가건물이나 그런 위주로 대출을 지금 일부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역세권, 서대구역세권, 뭐 남구역세권 뭐그 다음에 동대구역, 서대구역 대부분 말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분양되는 아파트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은 내릴 것이고 구축에서 신축에서 갈아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입주하면서 돈의 여력이 없어서 금매가 나오는 마이너스 p 형태가 나오는 매물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 보면서 얘기를 들으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사실 4월 5월 부터 해서 거래가 거의 없고 실수요자 위주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사야 될 분들 그런 분들 말고는 이 넓은 땅에 인구 250만 지금 좀 줄었죠 240만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은 다양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지만 은또 무주택자들이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과연 뭐 예전처럼 뭐 20% 30% 할인 분양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아니면 재개발 보상금이 나와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너도 나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급하지 않다면 저는 좀 항상 기다리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평균적으로뭐다 찍어 보지만 은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 광고를 해놔도 전화가 없고 거의 아파트 전문적으로 거래를 한 분들도 거래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입장이고 분양아파트들 마찬가지 계속해서 미분양이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고 뭐 통계청이나 국토, 국토해양부 자료나 아니면 실거래 확인 다해보면 거의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11조가 풀렸다는데 거래가 줄었다? 그건 뭐겠습니까? 대부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규제가 풀린다. 규제가 풀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규제는 절대 안풀겠죠.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비가 바닥이 났는 상태고 지금 대부분 뭐 코로나, 지원금 재난지원금 엄청나게 쓰셨기 때문에 아들은 돈을 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절대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돈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받는 희한한 전국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꾹꾹 찍어 봐서 확인을 해도 거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금액이 급격하게 내려는 아파트도 있고 또뭐 재개발 때문에 사실 금액이 올랐는 빌라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보다는 빌라들이 대부분 좀 많네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은 지켜보고 기다려 보셔라.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가 지금 내가 어떻게 저렴한 금액에서 득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팔고 나서 구해하신 분들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어차피 평생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두채세채 채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은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례들도 지금 많고 뭐 저것 했으면은 제가 6월달 5월달 뭐 그쯤에 아파트 문의 전화가 왔을 때뭐 파실 수 있으면 뭐 파셔라 뭐 얘기를 해 드렸고 그게 뭐꼭 정답은 아니지만 수도 일단 흘러가는 동향을 깨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아파트가 얼마다 얼마에 팔겠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위기다 아파트를 사야 되는 분위기다 이런 동향을 아셔야 되죠 저한테 초반에 전화가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 한번 한번 가보시고 부동산 여러 군데 뭐동향 한번 확인 안해보시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좀 가지고 있다가 돈을 좀더 받고 팔았다 아니면 너무 일찍 팔았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회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덕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만큼 정보에 어둡고 똑똑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손해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평균적으로 거의 뭐 달서구, 중구, 서구, 동구 거의 거래가 많이 없다는 것이고 또는 뭐 급격하게 금액들이 1억까지 왔다 갔다 그린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동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